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지 왜 첫날은 좋은 점도 많지만 좀 피곤하잖아 다 모르는 친구들이고 안 입던 교복도 있고 게다가 초등학교는 걸어갔는데 중학교는 처음으로 버스 타고 가고. 피곤하잖아 게다가 네가 남자라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학교 첫날 학교에 짱을 찾으려고 해그 반에 짱을 찾고 학교에 짱을 찾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짱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자들도 그러나? 야야야 A 학교에 누가 여기 왔대 오 진짜? B 학교에 누구누구도 우리 학교라는데? 오 B가 우리 학교야? B 개새대며 무슨 소리야 A가 어마어마하다는데 한 방이면 다 k 홀래 걔네들 몇 반이야? 같은 반인 거임? 걔네들 같은 반이면 벌써 싸운 거아니야 걔네들 같은 반이면 완전 재밌겠다 왜 나같이 이렇게 좀 등치가 있고 싸움 좀할것 같이 생긴 친구들은 학교 첫날 그게 시작되거든 양육강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하하하하 <놀란람> 부닐뻔 <놀람> <놀람> <놀람> 학교 첫날이니까 신나게 학교도 갔고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근데 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한 3교시쯤 됐나? 아무것도 안 하길래 좀 이렇게 엇뒤에 잤어 쿵쿵쿵쿵 자고 있는데 좀 시끄러운 거야 아 뭐야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계속 잤지 아왜 이렇게 시끄럽지 한참을 잔것 같은데 왜나안 깨우는 거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, 더 자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빙 멀리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야 이 살기는 분명 날 향해 오고 있었어 내 몸의 털들이 이 살기를 말해주고 있어 저박 저박 저박 저박 온몸을 느낄 수 있었지 때가 됐구나 누군가 날 꺾기 위해서 살기를 뽑으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엎드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면 왜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내가 엎드린 상태에서 나를 때릴 수도 있잖아 그럼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다리도 고쳐, 고치고 주먹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왜냐면 날 공격하면 내가 바로 반격을 해야되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아 내가 더 자야되나? 아 그냥 아무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일어날까? 막 생각하다가 아 그래 일어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<웃음> 야 카게야 너 카게 맞지? 어이 목소리는 개미? 어 우리 반 친구 개미였네 야야야 니가 이반 짱이라는데? 니가 민수보다 더 쎄? 너 대박 너 얼굴값 하는구나 뭐라는 거야 나 그냥 자고 있었어 어 그래 그래? 좀 전에 민수랑 병만이랑 싸웠거든 엄청나게 피 튀기게 싸웠어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민수가 이겼거든 근데 민수가 씨씨 누구도 덤빌 사람 없어? 더 없으면 앞으로 울짱은 쟤야!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를 가르켰다고 착하게를 뭐야 뭐래 쟤 누구야 야 가게가 누구야 가게 가게가 누구야 제가 카게 자고 있는 애? 어 대박 뭐야 제가 제일 세제가 완전 쎄? 아까 내가 얼굴 봤잖아 장난 아니야 뭐야 난 민수가 짱인 줄 알았는데 민수도못 이기는 거야? 이러던데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너쟤 알아? 아 뭐라는 거야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자고 있었어 나더잘 거야 what? <웃음>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민수라는 녀석 때문에 난 그냥 짱이 됐어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민수가 그러는 거야 이 모든 일은 너의 얼굴 때문에 지금은 얼굴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어릴 때는 엄청 무서웠거든 생긴 게 가슴에 막 불만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웃긴 건 나는 영화 보면 맨날 울고 동물농장 보면 슬픈 얘기 나오면 맨날 울고 게다가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싸움을 해 정말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려 날리면 주먹을 날린가 동시에 생각을 시작해 내가 지금 때려야 될애는 아, 나보다 몸이 약해 보이고 나는 힘이 너무 세고 내가 이걸 제대로 때리면 어 쟤는 기절하거나 쓰러질지도 몰라 심지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주먹이 휘 하다가 얼굴 앞에서 힘이 쭉 빠져서 툭 이렇게 돼 그래서 아 그냥 나 때려 난 맞고 말지 왜냐면 나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어, 잘 맞거든 맞아도 덜 아파 김종국 형이 테레비나 왔으면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맞아도 안 아프다고, 덜 아프다고. 나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맞으면 덜 아파.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못생긴 내 얼굴이 내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야.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못생겨서 고민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보여줘. 이 영상이 그 친구들이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좀 밝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주지 않을까?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네가 못생긴 사람이라면 용기네. 사람들은 다 유니크하고 그 유니크함이 제일 아름다운 거니까.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.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팍! 구독 팍! 혹시라도 예전에 구독을 했던 친구들 있다면 이 영상이 닌텐도나 젤다 관련 영상이 아니어서 좀 미안해. 근데 어 게임 영상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나의 이 이야기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야. 하지만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게임 얘기가 빠지진 않을 거야. 그러니까 구독 취소는 하지 말고 이 채널에 잘 붙어 있어줘 곧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치키치키치키 기야 빠이 흐아